아 이거 볼펜, 이거 이런 거이건 얼마나 해요? 삼성 아이저 볼펜 그러니까 이거 이거 보다 이거, 이거, 이거 많이 사주세요 <웃음> 이거 지금 팔아요? 지금도? 아네 봤습니다 네. 뭐예요? 그 지하철역 거기 네. 뭐 라파 네. 그 내려가면 은 이렇게 간판 해가지고 대구대 뭐 22학번 누구 거의 나 없죠?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아니 지하철 탈때 땀만 보고 와가지고 시야가 좁구나 아, 이거 봤잖아. 아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다고? 네 아, 이거 못 봤어요. 진, 진짜 시합 쪘구나. 어디로 가면 돼? 안녕. 왔어? 어. 네 대구대 온다고 준비한 선물 오 고맙다 오, 고마워. 고마워. 오. 마스코트 어 비에 오커스텀이네어 이거 좋다 그럼요 그럼요 오, 있어 네, 근데 이거 호랑인데 이거? 이거 네, 호랑이가 있어? <웃음> 됐다 됐다 됐다 오, 네. 좋습니다 오, 타자, 가자 가 이제 단과대마다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여기 오니까 어때? 좋은데. 어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 지금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어때? 잘친 것 같아? 난잘 봤어. 나도 잘 봤어. 어, 잘 봤어. 음. 음. 나는, 나는 잘, 잘 봤어. 나 아, 뭐, 나야들 잘하지. 네, 열심히 하면. 아니 잘해야 돼. 응 열심히 하면 필요 없어. 어... 잘해야 돼. <웃음> 잘해야 돼. 배웠어. 밥먹으야지빨 응.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때 됐다. 우리한테.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 이름이 뭔지 알아봅 혹시 미즈 컨테이너 아니야? 오안네안네 음. 어떻게 알지? 한번 먹어봤어. 맛있었던 거 같아. 음, 이제 우리는 구글 한 가보니까 좋다, 가자. 가자. 나 못들어가면 돼 음, 맛있겠다 어, 다 생겼어요? 칼은 필요 없나? 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썰어야 되거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씨. 아 이게 숟가락으로 따라오는 거라서 아, 아 이게 그래. 자르고, 그래. 이, 이 밑에 이거 먹어서. 여기까지 떠먹을까? 따르는 건가? 그냥 떠먹을까? 그냥 떠먹죠 드세요 네. 드세요 먹겠습니다 떠먹는 거라고 이렇게? 이거야? <웃음> 아니 네, 그거예요 그거 이거 아, 맛있어요? 해체서. 음, 응 맛있네 <웃음> 왜 둘이 존댓말 원래 존댓말선호배니까 아, 아, 존댓말. 하지. 왜 음. <웃음> 이렇게 안 한다는 <웃음> 눈빛을 쳐다보죠? 말할 때 있잖아. 약간 반전데 존댓말 쓰는데? 가끔 가다가 반말해. 빨먹방을안 <웃음> <아니>, 뭐? <웃음> 봐서 몰라. 자꾸 이상한 걸 시켜. 너 먹방 많이 보잖아. 저요? <웃음> 응. 제가요? 응 음. 그거 <웃음> 아니야? 아닐걸요? 아 그래? 봤어? <웃음> <유>, 유자민트티 형 <웃음> 나? 난다 달라 많이 먹는 주인최애아미에카랑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돌체 콜드브루나 뭐 그런 거? 저번에 없는그응 <웃음> 난 둘째, 둘콜 난... 나나그란데그란데 그냥 난... 난, 난 그란데 그리고 유자 밑에 찌... 그란데 하고요. 둘째 네. 코이브루그란데주제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행기 직사. 우리 찍고 들어가자. 그럼 찍어, 어할수 어, 있나? 마스크 벗어야되죠돼요 예, <웃음> 응?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지금은? 여기가 더 편한데요? 저희는 무조건 10시 쉬는 날1 0시 반. 여기 더 편하네. 1시까지 되는 거. 1시까지요1 어, 시까지면 충분하지. 네, 그니까. 오 좋다. 빵이 수호가 오, 좋은 것 같아요. 수호가 음. 더 커가지고. 형들? 아, 침대 작다, 너네. 여기가 더좋아 깔끔해. 여기가 더 좋.. 난수화가더 아. <웃음> 조... 좋다. 아니 여기가 더 좋죠. 여기 맨날 있니 거. 저거 있는 거 좋다. 저거 더. 안에 화장실. 응. 음. 그렇죠? 맞아, 뷰가 엄청 좋아. 공장 가을. 산 가을. 뷰. <웃음> 나무 뷰. 공장 뷰죠, 공장 뷰. <웃음> 오, 누구야? 여기는 강 뷰. 아, 좋은데? 강인대로 가야겠다. 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뭐야? 다시 한겼다 되게 좋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 헬스장 하고 뭐다를게 없는 것 같은데. 웨이트 뭐 할까? 우리? 아, 헬스정부에 앉아서 음악 듣는 3대 500 가능? 아. 아 500은... 오 <웃음> <웃음> 어, 기구가 좋은데? 아, 네? 아 원래 고중량 저반복이라 가지고 근데 하면은 뭐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계속 하면은 못 할걸요? 그만 하면 근데 그런 걸뭐 측정을 어, 안해서 측정을 안 해서 잘안 합니다 저희는 다른 운동 너무... 무게도 들지, 빛이니 이제 무게 BC도, 하고 아이, 그래도 아니, 그래도 좀, 풀파크가 좋죠 프로야구 다닌대 그래 넓잖아요, 그래서 기구도 많고 3두 3두 왜 이렇게 쉽게 때렸는지? 정서관은 아니야 아, 힘드네 내년는 정말로 시즌 개막하자마자 또쫙 뻗어놨으면 좋겠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두사람 우리 학생이라서 네. 두 사람이 내년에 이나출이나 득점에서 그 신군에 맨날 났으면 좋겠어요. <웃음> 응. 이 파우치 사인 다 되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홈런도 많이 치시고 네. 안타도 많이 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웃음> 대구대 화이팅! 삼성, 화이팅! 파이팅. 삼성 파이팅. 수영장이 위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에는 골프장, 그리고 3층에는 헬스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헬스장이 또 있네. 뭐 잠깐 봤어? 좋은데, 와 진짜 멀다. 야, 난 옆으로 칠것 같은데, <웃음> 아 긴장된다. 골프를 한번더 알고 계셨습니까? 스크림몇번 쳐봤는데 잘안돼네 대구대학교 골프 선수로 랭킹 위와간죠아저천형 먼저 <웃음> 전완전이거 아, 예.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저> 81개? <웃음> 아니, 아니, 난이도를 좀 쉬운 걸로 했나봐요. 아, 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못 치거든요. 아, 좀, 먼저. 좀 창피한 수준이라. 저는 한 번도 못 넣어요, 공, 거의. 아, 근데 얘는 원래 왼손이라. 오 공이 잘안 맞습니다. 오, 야무치이어었어 <웃음> 어. 아, 진짜잘 아, 치거든요. <웃음> 어. 1 5 0 오우, 어, 저저 드라이브 한번 쳐보면 안 돼요. 아,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 아, 아 죄송합니다. 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저... 만 아, 네. 네. 네. 네. 저희 대구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보신 소감이었거든요 일단 학교가 일단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큰 학교에 또 되게 할게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학교가 너무 상상 이상으로 커서 좋았고 시설도 좋아가지고 자주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교 정말 대학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기숙사도 좋았고 네. 그래서 골프장도 되게 좋네요. 되게 할 것도 많고 넓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로망 있잖아요. 다. 캠퍼스 네. 저희는 안 해봐가지고 오히려 네. 그 로망이 좀큰것 같아요. 복꽃 피거나 할때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좀 낭만 제가 좀 낭만 팔아가지고 어, 이렇게 공부하기 바쁜데도 저희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시험 하는 공부마다 다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좋은 성적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